그 어느 것 하나 야당에게 유리할 것이 없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박빙의 우위라든가 오차범위 내 우세라는 말은 곧 진다는 진다는 것으로 읽으면 됩니다. 최소한 10% 이상의 표 차이를 버려놓지 못하면 이번 선거는 망한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어쩔 수가 없는 막강 여당 프리미엄인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4 1로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상황은 얼마나 더 끔찍하겠습니까 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두고 대선 판세는 아직도 어떤 후보가 대세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선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는 평가 입니다. 정권교체의 여론이 50%를 넘었고 여당 후보 이재명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채 좀처럼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세가 정권교체의 민심을 모두 다 받아내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국힘당의 우려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5%대에서 약간 내려온 상황이지만 아직도 상당부분 중도층의 표를 흡수하고 있어서 만약 안철수가 끝까지 간다면 이 정도 비율만으로도 윤석열의 당선을 가로막기에는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두번째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중도층의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보이는 기본소득 청년수당 등 극단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살짝 뒤로 빼고 온건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전략을 연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망층 내지 중도층에게 어느정도 관심을 받고 있어서 이재명 지지율이 조금씩이나마 우상향하는 이유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세번째 특히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과 90여분 동안 1대1 토론회를 개최 한것 그리고 이 토론회가 실시간 17만 명이 봤을 정도로 역대급 홍행 을 했다는 것은 야권으로서는 상당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굳이 막강한 여당의 후보가 지지율 1%밖에 안되는 김동현 후보와 1대1 토론이라는 엄청난 기회를 준 것은 간단히 볼 수만은 없는 이재명 캠프 의 깊은 복선이 깔린 것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향후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윤석열 후보에게는 큰 악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 오늘 방송은 선거를 30일 앞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이재명 캠프의 전력을 파헤쳐가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부분이 없는지 분석해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늘 저희 시사이대를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나가시기 전에 꼭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통령 후보는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스펙이 보여주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그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물처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이번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문제는 이 김동연의 선택입니다. 그가 만약 이재명을 선택한다면 아니 이재명이 영리하게도 김동연을 차기 총리로 지명하겠다면서 그를 끌어안게 된다면 나름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첫째 이재명의 극단적 포퓰리즘 을 싫어하는 중도층 내지 건망층 에게 김동현의 이재명 쪽으로의 합류는 이재명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정도는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동현의 현재 지지율이 미미해서 단일화의 효과가 작을 것이라는 식의 분석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두번째 이번 두 사람간의 토론회로 미뤄보건데 이재명은 김동현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적절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로서의 경험을 국정운영에 적용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보관이 없다면 거대 여당의 대권후보가 불과 1%대 미미한 지지율을 가진 김동연을 상대 로 1대1 토론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동연을 밀어주고 그를 부각시킴으로써 곧 한배를 타게 될 김동연의 지지율이 늘어날 경우 한편으로는 김동연과 지지층이 겹칠 것으로 보이는 안철수를 견제할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의 불안정한 부분을 보완해줄 사람으로 김동현 을 미리 키워놓음으로써 향후에 김동현과의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포석을 둔 것이라는 분석 인 것입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계속해서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포함해서 폼여건 연대를 외치고 있지만 안철수가 이재명과 단일화한다는 것은 병풍속의 달기 회를 치는 격 이라고 할까요 산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만큼 이나 말이 안되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평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해온 얘기가 있고 줄곧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외쳐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말을 뒤집을 안철수 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안철수와 어느정도 색깔이 겹쳐 보이는 김동현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인 것입니다. 이재명 측으로서는 김동연이 주는 정책적 안정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보수적 색채가 강해보이는 김동연을 통해서 중도층이 불안해하는 이재명의 퍼퓰리즘에 김동연식 경제정책으로 색깔의 코팅을 할수 있다는 그런 영리한 계산인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략 10%대의 관망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부적 계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고 찻잔 속의 태풍 같아 보이는 이재명 김동연 띄우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더큰 바람으로 변하면서 윤석열 캠프에게는 상당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윤석열 캠프는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서둘러야만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장애물이 한가지 놓여있습니다 연일 안철수를 간철수다 안일화가 아니고 간일화다 착각은 자유다 안철수는 가족 리스크가 아니라 본인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연일 안철수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준석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의 대표로서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상 내뱉는 말이라고 보기에는 이준석의 안철수에 대한 발언 하나하나에는 상당한 수준의 감정이 묻어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준석의 개인적 증오심이 배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밀한 복수심 내지 증오심의 뒷면 어딘가에 이준석 자신의 열등감 같은 것까지 읽을 수 있는 데서 이준석의 안철수에 대한 발언의 심각함이 어느 정도 도를 넘었다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 속된 말로 빡친 안철수가 못 먹어도 go 죽어도 g o 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그 점이 걱정인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만으로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선거를 불과3 0일 앞둔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의 추이는 ar에서 자동응답의 경우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중반에서 40% 초반을 나타내고 있어서 일단 30%대 중후반인 이재명을 이기는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오차범위 내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여론조사 방식인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하는 면접조사의 경우에는 두 사람간의 지지율의 격차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점, 그 점을 강과해서는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180석의 의석을 가진 거대여당, 결정적인 순간에 각종 미디어를 총동원해서 유리하게 언론 보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당의 미디어 장악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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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어쩔 수가 없는 막강 여당 프리미엄 인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4.15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상황은 얼마나 더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처럼 단일없이 가겠다는 것은 기름을 끼얹고 불 속에 뛰어드는 식의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준석은 전략상 내뱉는 말이 아니라 안철수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담은 말들을 쏟아내는 그의 태도에서 그를 지도자다운 큰 그릇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비록 등락이 있지만 그는 지난 대선 때 무려 2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안철수의 지지율은 급상승해서 문재인의 지지율을 넘나든 적이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갑철수니 초딩이냐는 식의 드루킹의 공격이 안철수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드루킹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이고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였다는 말이 나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자력으로 대통령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진 지금 이준석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안철수 후보를 속된 말로 빡치게 하는 그 입을 막지 못하면 야권 전체에는 이준석발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진심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기약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권교체의 답은 의외로 안철수와의 단일화라는 간단한 단어 속에 담긴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인간들 사이에 하는 합의라는 것이어서 사람들 간의 갈등 오해 증오 질투 등 극복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서 대의를 그르친다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앞날은 이것으로 종치게 될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라도 안철수 후보와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내고 윤석열 후보의 대권가도를 안전하게 만들어낸다면 이번 정권교체를 통해서 이준석이라는 또한 사람의 스타가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기꺼이 이준석의 그동안 미웠던 부분보다는 단일을 성사시킨 고마운 이준석만을 기억하게 되리라는 것 그것 또한 장담할 수 있습니다. 김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